안녕하세요. 페이스런 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. 어, 저를 찾아오는 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대칭 문제를 어, 호소하는데요. 어, 비대칭이라는 건 얼굴에 좌우가 똑같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죠. 실제로 모든 사람은 얼굴에 비대칭이 있습니다. 어, 좌우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사람은 없는데요.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, 수술이 요,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대칭은 일반인, 누가 봐도 확연히 비대칭인 게 편하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. 수치적으로 볼때턱 끝의 위치가 중심에서부터 3mm 이상 틀어져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봐도 뭔가 삐뚤어진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비대칭은, 어, 모양의 비대칭, 크기의 비대칭들은 윤곽 수술로 어, 해결을 하고요. 입술부터 한쪽 턱 끝이 옆으로 돌아간 턱이 한쪽으로 이렇게 시계추처럼 돌아간 이런 비대칭은 양악 수술로 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. 어, 우리가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깥 골격 아니면은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문제인데 사실은 비대칭은 눈, 코, 입의 위치에서도 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로써 이런 안면 윤곽 수술, 양악 수술로써 비대칭을 교정할 때 좌우를 판에 박은 똑바로 치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눈, 코 자체가 똑바르지 않기 때문이죠. 어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과 코의 비대칭에 맞춰서 가장 덜, 덜 비뚤어 보이는 위치로 좌우 턱의 위치를 바로잡거나 아니면 모양을 잡는게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좌우의 얼굴 비대칭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아까 얘기한 수술의 목표 언뜻 봤을 때 크게 비대칭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까지 고치는 게 수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,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과 코의 비대칭의 상태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어, 그거와 관계없이 턱을 제 위치로 보내면 오히려 더삐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과 코의 삐뚤어진 위치에서 가장 덜삐뚤어 보이는 위치로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어,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언뜻 봤을 때 크게 비대칭을 못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게 수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. 네, 비대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